정미경 자한당 최고위원이 주민번호 뒷자리를 변경하도록 한 주민등록번호 구여체계 개편안에 대해서 간첩을 아예 잡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라는 말도 안 되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셨습니다. 상상력이 지나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현행 주민등록번호 체계는 성별, 생년월일수신지만 알면 그 번호를 쉽게 유출할수 있는 문제가 있고 주민번호 뒷자리를 통해서 출신지를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어 와서 개편하게 된 것입니다. 게다가 박근혜 정부 시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 부제의 방안 중 하나로 주민등록번호 체계의 개편을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. 이 당시 국회에서도 정부의 행보에 맞추어서 황우여 당시 새누리당 대표, 조원진 당시 행안이 간사도 주민등록번호 체계의 개표를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. 과연 박근혜 정부 때도 간첩을 못 잡도록 이렇게 개편을 추진했다는 것입니까? 정미경 자한당 최고위원의 이런 발언은 최근 자한당이 보여주고 있는 극우와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소설은 소설가들이 쓰도록 하고 정미경 최고께서는문당이 최고위원으로서 상식적인 입장을 지으면 좋겠다. 좋은 얘기겠습니다